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13화에서 정현태는 결국 구치소에 가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정겨울을 데리고 갔던 주에라의 추악한 미소에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불타오르는 분노와 함께 겨울이가 교통사고라도 나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우리의 인내는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이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작품의 최대 관심사는 겨울이 아빠인 정현태가 감옥에서 나오느냐 마느냐예요. 먼저 브로커를 찾는 일은 물거품 될 것으로 보는데요. 홈페이지 등장인물에 앞으로의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를 열심히 찾던 정겨울 오빠 정영준이 주엘라의 회사에 들어간다고 적혀있어요. 그 뜻은 브로커를 못 찾았고 외부에서 정현태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결국 정영준은 주에라와 남유진이 있는 본거지로 들어가서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체크하며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하죠. 이제 초반인데 벌써부터 분노로 지쳐가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니요. 앞으로 있을 힘든 시련 중에 가장 큰 것은 겨울이가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 나오기 전에 대대적인 예고 영상에도 그리고 1화 오프닝 때도 우리의 착한 겨울이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력을 잃었다는 너무 심한 설정인데 훨씬 더 잔인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겨울이는 왜 식물인간 상태가 될까요? 홈페이지에서 남유진과 주애라 때문이라고 간단히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가 다 예상하는 스토리죠. 그두 명의 몹쓸 인간들 아니면 또 누가 있겠나요? 문제는 방법인데요. 지난번 시력을 잃었던 교통사고처럼 또한번 겨울이는 물리적인 사고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정신적인 충격도 같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도 정현태의 죽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4회 예고를 보면 주애라는 구치소장을 매수해서 정현태를 독방에 가둔다고 하는데요. 주애라는 혹시나 정현태가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정현태를 아예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진짜 못된 인간이죠. 어떻게 그 많은 죄값들을 다 치르려고 저러는 건지 정연태가 살아있다면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겠죠. 특히 겨울이에 시아버지 남만중은 돈과 인맥이 있기 때문에 정연태를 금방 감옥에서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정연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악랄한 범행 계획은 남유진도 공범으로 같이 일을 벌이겠죠. 구치소장을 매수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두 사람 모두 정현태가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현태의 목숨을 노릴 것입니다. 구치 소장은 정현태를 독방으로 가두고 밑에 직원들이나 죄수들로 하여금 정현태를 마구 괴롭히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스토리의 전개를 위해서는 정현태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결국에는 아빠의 소식을 듣고 정겨울이 쓰러지게 되겠죠. 대본은 쓰는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분노가 차오르는데요. 조만간 이 장면들을 눈으로 봐야 하는 것에 벌써부터 기분이 안 좋습니다. 드라마에 너무 과몰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애라와 남유진 이두 인간들의 파멸을 기대하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남유진과 주애라가 하루라도 빨리 벌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